안녕하세요. 지금 대구의 재개발 때문에 사건,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물론 뭐 안타까운 심정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상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전화를 받으면 이것저것 물어보면 뭐 5분, 10분, 20분까지 시간이 계속 가고 저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. 또 그리고 제가 또 재개발 어떤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도 유튜브도 뭐 아니면 변호사도 아닙니다. 그냥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영상을 올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해서 뭐 변호사처럼 아니면 은 법률자문위원처럼 막 그래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몰라요.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죠. 영상을 어느 정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정말 영상을 다 보고도 모르면 전화하시면 되는데 실제 대부분 영상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상만 봐오셔도 이해를 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화해서 뭐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재개발에 문제가 되는 게 계약금만 받고 잔금, 중도금은 당연히 지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주택이나 건물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장전까지다 받고 뭐 일단은 다른 뭐 부동산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개발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. 그런 얘기를 제가 영상에 몇 번씩 올려드렸는데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뭐 변호사를 먼저 단체로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은 어차피 이 시행사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하고만 기본적인 추라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변호사를 막상 선임을 해도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일뭐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변호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변호사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죠. 재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왔던 사무장이 진행을 하는데 그 사무장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재개발 보상금은 틀려줄 수 있고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. 무조건 변호사만 선임한다. 단체로 또 변호사 비용을 뭐 줄이기 위해서 선임한다. 그래서 선임해보면 시행사 자체에서도 뭐 굳이 개별적으로 뭐 얘기할 부분이 없죠. 변호사하고만 선임, 뭐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면 끝나는 것이고, 그리고 결국은 하다 보면 법대로 해라.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,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막상 계약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지만은, 뭐 막상 딱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면, 일거수리수종내 손과 발이 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. 그리고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죠. 사무작이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재개발 보상금을 잘 받기 위한 건데 보상금은 저번에도 뭐 영상에 올려드리는 거 한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시지가다 실거래가다, 감정평가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 것은 결국은 뭐 보상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단체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<웃음>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시행사와 합의만 잘 된다면 굳이 뭐 실거래가, 뭐 감정평가 아무 의미 없이 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보상금을 좀 받을 수 있고요. 실제 실거래 가격이면 평당 700이다, 800이다.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재개발 보상 나가는 것들이 보면 한 1500선, 1700선까지는 재개발 보상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뭐 시세가 700, 800이라 해서 또 시세에 준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시세보다 못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. 네, 그거는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고 알아보지 않았고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 건데요. 대구는 평생의 재개발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로 뛰어다니면서 알아봐야 되고요. 내가 매억몇 천만 원, 몇 십억 을더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.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무조건 변호사만 선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. 제가 그 영상도 올려놨지 싶은데 뭐 변호사를 굳이 선임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서류 송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실제 뭐 법적으로 하면은 변호사 선임을 해도 결국은 법리적 다툼으로 가면 집니다 예, 저요. 그런 부분도 제가 매도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올려놨는 것 같은데. 그런 것도 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. 지금 가장 요가 되는 게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게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 잔금 지급이 안 된다. 그래 이거 뭐 엎어지는 거 아니냐? 엎어지면 내가 그돈다 가지고 갈수 있는 거 아니냐? 뭐 다양하게 전화 옵니다. 근데 그거는 뭐 굳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법률사무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까운 법무사나 아니면은 변호 상담을 받아도. 충분히 어느 정도 뭐 얘기를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돈아끼실라 하지 마시고 돈 5만원, 7만원 주면은 가까운 법무사, 변호사 다 상담해 줍니다. 그런데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고 뭐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 금액 부분, 그리고 뭐 보상금 부분, 이런 부분들은 뭐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안해 주더라.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뭐 시세 대비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갔는지 뭐 충분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. 뭐 그런 것도 뭐 이런 뉴플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나오죠. 그리고 제가 그런 영상도 다 올려드렸습니다. 여기 뭐 감산동 주점 내 부분에 이런 지역들 자체가 대부분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곳입니다.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디테일하게 얼마씩 받았는지도 명확하게 다 나오죠. 세상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인터넷만 좀뭐 보시고 아니면 유튜브만 좀 보셔도 대강 어느 정도 흘러가는 동향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옛날처럼 무조건 변호사만 선임한다. 막상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나면 은 사실 뭐 생각외로 내 생각외로 아 흘러가지 않는다는구나 이런 걸좀 느끼시는 분들은 느꼈었을 겁니다. 그리고 잔금을 받고 나서 부동산, 뭐 주택, 아파트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. 무조건 저한테 또 전화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죠. 제가 무조건 뭐 전화를 받아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. 그냥 기본적인 뭐 약간의 지식으로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려고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영상을 만들었는 것인데 이게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뭐 무료 뭐 변호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문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무조건 전화만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뭐 영상을 좀 보셨냐니까 저 영상도 안 봤어요. 그냥 전화번호 있으니까 막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는 분들은 또 변호사하고 선임을 했으니까 그뭐 돈, 값이 있게끔 변호사를 잘뭐 이용을 또하셔고 물으시고 물으시고 뭐 일단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무조건 저한테 전화한다고 제가 또 그만큼 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전화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. 그리고 먼저 제가 뭐 아는 약간의 지식들 그리고 다양하게 전화가 와서 물어본 내용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안 그러면 저런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. 법률 자문을 해주는 무료로 자문을 해주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런데 뭐 저도 물어보고 전화를 해봤지만 시간이 있습니다. 뭐 3분인가 5분. 그러니까 더 길게 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도 그 이상 시간을 뭐 걸어서 답변을 안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딱 요약 정리를 해서 꼭 궁금한 것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보시면 한 3분, 5분 정도 통화를 해줄 겁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물으면 아예 다른 상담자들이 있어서 전화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그렇게 알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 만에 지금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이 있는데요. 평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음을 가다듬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뭐 변호사도 선임하시고 그리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뭐 무조건 뭐 전화해서 제가 묻는다고 20분, 30분 통화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또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. 기본적인 뭐 재개발에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는 내용을 조금 올려놨을 뿐이니까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,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전화를 하셔야지. 무조건 막 전화를 해서, 이건 일고 저건. 그러면 서로 신뢰에 어긋나면, 다시는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. 예, 네. 어차피 전화번호 해서 수신거부를 해놓기 때문에, 그렇게까지 막 20분, 30분 계속 궁금한 거 전화해서,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턱이 되는 것도 아니고, 사실 모르는 거를 조금 맡겨주는것 뿐인데, 한번 전화했는 김에 왕창 뭐다 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생각을 좀 가다듬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재개발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